내가 먹은 만큼 잃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인의 아픔을 아파하며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외우며 와신 상담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에 주식 실패담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제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 사연도 한번 들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 되었고 자녀는 딸 하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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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얼마를 벌었다는 얘길 들으니 솔깃하더군요. 은행에 있는 놈이라 확실하겠다 싶어 매달렸죠.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요. 그래서 천만 원을 조금 보태서 친구가 알려준 주식을 2100원대에 5 0 0 0주를 샀습니다. 친구가 4500원쯤 되면 팔라고 그러더군요. 기분째 집기다 그때에는요.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돈 많이 벌어 저번에 본 소실도 복구하고 직장생활도 때려치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20만원인가 수수료 쪼로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 아마 그 친구와 아는 사람이 세력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때 꽤찹짤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인생 탄탄대로다. 속으로 생각했었죠. 친구가 또 종목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상장폐지된 종목입니다. 아무튼 2천만원어치를 샀습니다. 근데 계속 내리더군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한달 동안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상태되는 줄 알았죠. 제 친구가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세력이 50억 원 어친가 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한달 동안 피마르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한달 후. 거래가 재개되자말자 7일인가 상을 치더군요. 값을 조금 넘게 먹었죠. 살만나대요그지 그렇게 급등. 후, 대량 거래와 함께 급락이 며칠 이은후 다시 사라고 하더군요. 조금 더 먹자고. 그래서 3천만원 다시 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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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를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자기 형이 주식을 사는데 같이 산다고 합니다. 증권사에 있는 친구가 큰 손이 들고 있는 계좌를 안다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적금께서 딱 2천만원 만들어 저도 같이 샀습니다. 3일 만에 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상한가에 사자마자 하한가로 꼬그라지더군요. 인생이 허무하더군요. 아무도 원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미울 수밖에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한 종목 골라서 펀드 두개 깨어 2500인가 마련하여 액면 분할 예정인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여 800인가를 벌었습니다. 아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이제 남의 말은 안 믿어야지 다짐을 하던 중에 상패 맞아봤습니다. 또 엄화되어 그 친구와는 연락이 뜸하다가 연락이 와서는 미래에셋 지점장이 추천하는 종목이라고 믿고 삽니다 6000원인가에 사서 1800원인가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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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이 생긴 건가 무덤덤하더군요. 대신 오기가 생기더군요. 마지막 돈이라 생각하고 천만원으로 바닥에 있는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여 현재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야 없으시겠지만 작전주라던지 주위의 소문에 혹하여 피같은 돈을 날리는 빈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욕심안 부리고 우량주로 건전한 투자를 하여 꼭 본전하여 성공담을 쓰고 싶네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바닥에 흔히들 바닥을 쳤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갈대까지 갔다는 말이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바닥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닥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숨을 고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할 테지만 생각해보면 바닥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 너무나 아파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용기를 낼 수도 절망일 겁니다. 그러나 바닥은 반한 점입니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로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닥이 주는 힘이지요. 바닥은 바닥이라고 믿는 등은 일으켜주지 않는답니다. 혹 바닥까지 갔다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세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연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중순쯤이었나 봅니다. 분당에서 제법 그럴듯한 장사를 하던 나는 연말 배목이라 조금 바쁜 흉내를 내며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핸드폰이 부르르 떨길래 대충 보니 모르는 번호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번호는 잘안 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전화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여보세요 수신음을 통해서 전해오는 목소리는 굉장히 난기근 목소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작공이었고 군 제대 후 사업동업자였습니다. 현재의 내 가족이 있게 한 장본인이고요. 그 외에도 그 녀석과의 인연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한 녀석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력이 강해서 웬만한 알바는 안해본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겨울 방학 때인가 집으로 불쑥 찾아와 여의도로 된조 천장에 석고 보드 붙이는 일을 하러 가자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 안 간다 해도 일할 사람 모자른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그의 겨울 내내 여의도 웬만한 건물 천장은 우리 손반다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일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녀석은 살아있는 신하였습니다. 쾌현동 서울예전 축제에서 손수레로 아이스크림을 팔고 그날 밤새워 손수레 끌고 신촌 2대 축제로 향합니다. 물론, 혼자서 3대 독자로 국방부 방해받을 때인사과장 앞으로 장문의 편지를 날렸습니다. 내용은 청산에 구두 닦는 코너를 신설하여 맡아서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임 상사에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외에도 나열하면 책두 권은 좋게 나옵니다. 녀석은 항상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도전 정신이 투철해서 별명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녀석은 나에게 항상 자극을 주었습니다. 어느덧 내 가장 소중한 친구지만 또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런 녀석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소시적 짤짤리부터 똘이 짓고 땡 섰다 등 무엇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굉장히 몰입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짤짤이를 하면 한 손에 가득 쥔 동전 수량을 거의 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겨울 내두를 정도로 녀석은 대학 졸업 후 우리 중 가장 좋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은 녀석은 주식 전문가도 되었습니다. 증권 방송에서 유료 애널 활동도 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임에서 녀석에게 주식 추천 받으려고 꼬랑지 내린 강아지 모양 가진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했습니다. 우리한테 주식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주식 무섭다고 엄청 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지방 책임자로 내려갑니다. 그때가 내가 마지막 본 녀석입니다. 그뒤몇 번의 전화통화 친구들 사이에 도는 말 등을 종합해보면 녀석이 선물 옵션으로 엄청 깨지고 회사도 그만둔 채 잠수 중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는 녀석은 지옥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세상 모두가 없어져도 녀석은 살아남을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움에욕부터 나옵니다. 이래 온답니다. 설레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1층 로비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녀석이 보입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서로 말없이 기낙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말야 1파세타너 돼진 줄 알았다. 반가움에 눈물이 다 납니다. 긴 저녁을 먹으며 녀석이 풀어놓는 과거 선물 옵션으로 집안 돈 빼고 16억 해먹었답니다. 밤에 잠들 때면 아침에 안 보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답니다. 댕기도 한번 매보고 손목도 한번 그섰답니다. 무엇보다도 집안 돈 4억 8천이 못 견디겠더랍니다. 그러길 수개월 카드 돌려막기도 이달이 마지막일 때 때마침 명퇴받는다 하여 얼렁 신청하여 급한 거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또 옵션 접속하여 세달 만에 200 남았고 그때서야 정신이 들더랍니다. 아홉 살 아들, 네살딸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믿어주는 아내. 말로는 한삼일 울었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했답니다.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그러더군요. 명함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구체도 일금융권 빼고 전부 정리했다고. 역시 내가 아는 녀석 같습니다. 밤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 동틀 무렵에 많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기약도 없이 택시 잡아타며 녀석이 한마디 합니다. 네또 연락할게 그 나라 오면 니가 하고 상당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지금 녀석이 생각나는 것은 최근 하락장에서 내가 큰 손실을 입기도 했지만 대다수 개미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절망에 빠질까봐 감히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 녀석이 제게 한말 중에 그 당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빚 때문에 몇 번의 생과 살은 없나 들었지만 지금은 생각하면 웃음만 나온답니다. 열심히 살다보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니 끝하지 않은 행운도 따랐다고 합니다. 그 행운이 원지는 말 안하더군요. 저를 비롯한 개미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맙시다. 우리만 쳐다보고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이야 열심히 일해서 또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삼 4년 지옥에 왔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면 훗날 웃을 날이 있겠지요. 오랜만에 녀석에게 국제전화나 한번 넣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먼저 이 지경까지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꿈만 났습니다. 저 역시 주식 실패자분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사기 같은 것을 당해 모두 잃었습니다. 꿈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42살의 초등학생 저학년 두 아이가 있고 암,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가 있고 와이프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분에게 신세 지고 계시고 저도 아이들과 와이프와 함께 다른 곳에 어처 살고 있습니다. 이젠 제대로 취직도 안 되고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 노가다도 못해 적은 돈이지만 공장에서 1년 가까이 죄저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없는 집에 외아들이고 와이프도 없는 집에서 자라 기대를 언덕 없습니다. 그 전에 번듯한 직장에 부족하지만 남 도움 없이 견뎌왔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와이프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그 화살이 저에게 매일 오네요 아이들과 와이프 엄마에게 죄책감 에 너무 힘든데 와이프의 마음의 병도 도가 너무 지나쳐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꼴에 책임감은 있어서 자살을 생각만 했지 이 상황에선 절대 해선 안 된다 마음 먹고 있습니다 실효된 생명보험만 있었어도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수있게 기쁜 마음에 실행 했겠지요 월세방이라도 얻고 트럭이라도 사서 일해보려고 장기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기꾼들 뿐이더군요. 정말 팔고 싶습니다. 저의 현재 심정은 도둑질 사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빼고는 뭐든 하려고 합니다. 제 목숨을 필요로 하신다면 기쁘게 내놓지요.